안녕하세요 푸드 박스입니다. 오늘 가지고 온 요리는 바로 세가지 해물을 넣은 한치 물회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물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물회 소스겠죠.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만들어 보는 물회 소스를 준비를 했고요 아주 쉬우면서도 강한 맛의 그런 물회 소스를 준비했습니다. 그럼 먼저 재료부터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한치, 그리고 잘 자란 해삼 한 봉을 샀는데, 7월은 해삼 금옥이에요. 한 달은 최소 기다리셔야지 됩니다. 그리고 향이 좋은 자연산 멍게를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손질이 좀 귀찮아서 이제 큰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. 저희 잘 잘해서 좀 싸게 구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잘 잘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 해삼에는 알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그 알이 사실 맛도 좋고 식감도 좋아요. 그냥 원래 진미로 맛있는 음식으로 취급을 받죠. 이 자연산 먹게 이거 엄청 크죠. 그래서 요 이게 세 마리가 1.3kg였어요. 자, 해산 손질은 뭐 사실은 뭐 손질이랄 것도 없어요. 그냥 주둥이 있는데 이 이빨 잘라내고 그다음에 갈라서 내장 빼내면 되구요 이 내장은 맛있는거 아시죠 그래서 내장이랑 알은 따로 모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잘 세척해 주시는거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자이 멍게 손질도 뭐 굉장히 쉽죠 근데 이게 멍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껍질이 엄청 두꺼워 무슨 가죽같아요 잘라냈고요 지금 밑부분에 그 달려있는 뿌리가 엄청 무게가 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옆부분, 몸통 부분은 가위로 이제 잘랐는데 어, 엄청 두껍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벗겨날 때 보면 그 돌기 같은 부분에 살이 있잖아요. 거기에 젤리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신선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선도가 안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다 먼저 녹아요. 자, 이거 밑부분인데요. 이거 빼내고 나니까, 오, 술잔이나 접시로 써도 될 정도의 크기예요. 엄청 커요. 자, 그리고 이제 내장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, 멍게는 이제 몸통에 보면 이제 S자 형태의 어떤 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. 그입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뻘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살짝 너무 이제 막 씻어내면은 향이 다 날아가니까 살짝만 헹궈주시고요. 먹기 좋은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. 자, 근데 이제 해삼이 좀잘 자라잖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자르다 보면 너무 작게 자른 경우 있죠. 그렇게 되면 꼭 마치 그 타피오카 펄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요. 그래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크기는 좀 있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네, 해삼은 반만 썼는데, 이 반은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. 보통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물에다가 놔두면은 잘 살아있어요. 자, 이건 또 망고처럼 생겼지만, 아까 손질한 멍게, 맞습니다. 좀튼실하 크죠? 멍게도 이렇게 써는 건 어렵지 않아요. 부드러워서 살이. 그러니까 물에는 조금 이렇게 씹히는 감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어, 멍게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제 주인공인 한치인데 이 한치 이제 썰 때는 지난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로로 썰면 이제 식감이 있고 세로로 썰면은 이제 부드러운 그런 식감을 갖고 있어서 그건 취향대로 해주시면 되고요. 이 한치 어, 귀지느러미 있죠. 예, 그렇죠? 이제 이걸 이제 칼집을 좀 넣는 게 좋아요. 좀 질길 수 있어서 이것도 좀 길쭉하게 썰었습니다. 한치 다리인데 이거는 좀 칼집을 살짝 톡톡톡톡톡 넣어서 좀 부드럽게 씹힐 수 있도록 해줬어요. 그러니까 오징어든 한치든 다리는 이렇게 살짝 칼집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치 그리고 해삼, 멍게 이렇게 세 가지 해물을 준비를 했고요. 이제 물의 소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판용 냉면 육수가 필요해요. 그리고 갈아 만든 배 예, 아시죠 이거 음료. 요두 개가 핵심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. 시판용 회초장 그리고 고추장, 고춧가루, 매실액, 다진 마늘, 식초, 소금, 참기름, 참깨 요렇게 필요합니다. 대부분 다 집에 있는 그런 음, 재료들이고요. 자이 시판용 냉면 육수와 갈배 음료 각각 1대 1약한 200ml인데요. 근데 사실 두 개가 좀 비슷해요 양이 그래서. 한 통씩, 한 봉지씩 다 같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자, 그래서 물의 소스는 좀 진해야 돼요. 그 얼음도 넣고 나중에 채소에서 물이 나오잖아요.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진한 맛이 나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지금 이것만 넣어도요. 거의 반칙이에요. 완전 맛있어요. 자, 고춧가루는 이제 체에다가 걸러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이제 고추장 회고추장이죠. 이건 채에 걸을 필요 없어요. 채에 걸으면 뭐가 남냐면은 참깨만 남아요. 그리고 이제 매실액 다진 마늘 소금은 살짝 두배 식초를 저는 사용을 했는데요. 그 이제 식초가 신맛은 이제 본인의 그 취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고추장 이거는 채에다 걸어서 곱게 예, 걸러내 주시고요. 그 참기름하고 참깨 약간. 참깨는 살짝 부셔서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향이 좋아요. 자, 냉면 육수하고 가라 만든 배만 사오면요. 나머지는 다 집에 있는 그런 재료들이에요. 네, 준비한 그 채소들이랑 같이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. 뭐 양배추하고 오이하고 당근 양파이고 기본으로 넣었고요. 전부 다 가늘게 채를 썰었어요. 그런데 이제 칼질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그런 경우에 체칼 같은 거 요즘 잘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이제 해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멍게 이것도 이제 넣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치 이렇게 넣습니다. 자, 식감 좋은 생선회나 아니면 뭐 소라 전복 이런 것들 넣 넣어가지고 먹어도 아주 좋아요. 이제 육수 마지막으로 부어주고요. 그리고 참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셔서 넣어주는 게 훨씬 더 향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밋밋하잖아요. 그래서 채소 고명 여기에다 올려주고 이제 얼음 시원하게 먹어야지 좋죠. 네, 이렇게 해서 한치 물회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. 먹으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저기 여기 깜빡 잊은 그 채소가 있어요. 바로 이제 깻잎, 상추, 쑥갓 이세 가지를 넣는데 이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, 그냥 그러니까 집에 있는 채소들 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아니면 귀찮으시면은 그 마트에서 파는 그 샐러드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도 사용하면 완전 편해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다 샐러드를 사용을 했어요. 그리고 좀 기다리면 소스가 좀더옅어지거든요 이제 물이 조금 약간 되직한 편이에요, 지금. 좀 있으면 이제 물이 좀 흥건해져요. 이렇게 해서 어,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름에 이렇게 채소 많이 해서 먹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중요한 이 소스의 맛 있잖아요. 어, 이거는 식당에서 먹는 그 물의 맛이에요. 굉장히 자극적이에요. 그리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완전 맛 있죠. 냉면 육수하고 갈배의 그 만남이잖아요. 거기에 이제 회고추장까지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기본 요세 가지 재료만으로도 맛이 있어요. 충분한 그 감칠맛을 내고 있습니다. 지난번 제가 물에 소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루 정도 숙성해야지 맛이 좋아요. 그런데 이거는 인스턴트처럼 바로 만들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. 그리고 냉면육수, 갈배, 회초장 이 세가지가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재료들은 약간 취향껏 과감해서 넣으시면 돼요. 어렵지 않죠? 자, 씹힌 해산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. 아, 식감은 해삼이 가장 좋습니다. 당연히 좋겠죠? 그리고 멍게는 이제 씹을 때마다 향이 좋아요. 한치의 맛을 더 살리고 싶다면, 더 느끼고 싶다면 한치만 넣어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해삼은 좀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. 그래서 잘 저어서 퍼서 드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한치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한치가 약간 국수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씹히는 맛, 달달한 맛 그런 게 아주 잘 어울리고 좋아요. 이 더운 날 시원하게 물에. 다양한 해산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간단하게 식당 물의 만내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